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부단행단이 이동거리 및 빈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감액 없이 상해사망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4 가합 55785-56412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가 2014년 3월 말경 망인의 직업변경에 대한 통지의무해택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손해사정 보고서를 2014년 5월 2일 원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 사정 보고서가 원고에게 제출된 2014년 5월 1일에 이르렀어야 망인의 통지 의무 혜택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상법 제653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년 5월 8일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의 해지 의사 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합니다 쟁점 피고들의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사건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망인은 식당에서 주방일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 앞에 위치한 도로에서 부단횡단을 하던 중 주행차량에 충격당하는 이사건 사고에 따라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리사를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보험요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조리사 업무의 특성상 주방 내 조리기구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회사원에 비하여 이동거리나 이동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에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에는 구미종합터미널 구미농협 파머스 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구미시에 거주하던 망인이 위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 위 도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직업의 변경과 관계없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